잉여맨 로블록스 안녕 얘들아 오늘은 이렇게 높은 곳에 떨어진 다음에 뼈가 제일 많이 부러진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거든 내가 먼저 부러질래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나도 야, 사라졌어. 나도 한번 떨어져 벌려 2단계에서 한번 떨어져 볼까? 어 2단계도 더 높아! 어! 내가 놓지! 아, 리아! 아. 와, 여기 진짜 높아! 달라, 달라, 달라, 달라! 그 간다, 나도! 자, 간다! 어어어어 어. 부러진다! 어. 어. 어. 어. 어. 오! 어 오, 어. 오, 오. 어. 아. 뼈가 엄청 부러졌어 12기나 부러졌어 얘들아 아. 이제 에이. 너무 죽음이야 자 이번엔 3단계 나 점점 무사워져 3단계에서 좀더 아찔하게 한번 해볼까? 좋았어 우리 동시에 3명에서 뛰어내려볼까? 3단계에선 말이야 자 하나 둘셋 고! 발굽지, 어, 어, 잠깐, 잠깐, 잠깐, 나, 나, 갈비, 뼈 발굽이, 오. 아. 오. 어. 나는 지금 75개가 부러졌구만. 많이 부러졌네. 너 몸에 뼈가 왜 그렇게 많아? 생선이야 아. 그러게. 자 이번에는 4 단계로 와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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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 힘을 받아가지고 자한번더 위로 올라가서 내려 찍기 뻥 됐다 이번에는 126개가 부러졌는데요 높을수록 확실히 더 부셔지는 모습 자 이번엔 5단계로 가볼까 자 얘들아 이번에는 내기를 한번 해볼 거야 한 명씩 떨어질 거고 옆에 보면 은 스킬도 있거든? 스킬을 이용하든 아, 무슨 아이템을 써서라도 제일 많이 부러진 사람이 이기는 거다? 오! 자 그러면은 레이디 리아부터 어? 시작해볼까? <웃음> 레이디 리아! 내가 <웃음> 또이 아, 부러지는 건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한번 부러뜨려 볼게요 어? 자, 레이디 버스 충격을 받아서 리아! 파열리아는 몇 개가 부러질 것인가? 에이 에이 <웃음> 에이 <웃음> 어? 이게 돌로 떨어져야지 많이 부러지거든. 오 리아가 한번 공중에 날고 있는 것 같은데? 오 어, 날았다 날았다 엄청 높이 올라가! 자, 아 스킬이 많이 남았죠. 거기서.. 어? 거기서 굴렀다가.. 한번 더!! 야 아... 어디까지 올라가 지아 어디까지 올라가 그만 올라갈래!! <웃음> 어디야? 여기가 어디야!! 와와나 제... 1200m 있었는데? 1200m까지? 근데 더부러지는 효과가 있을까? 음... 그렇지 않을까? 다트! 다트까지? 지... 과연 리아는 어디까지? <웃음> 리아 대단한 걸? 와 미터가 1,100이 찍혔어! 화강력 미터가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? 중력이라는 아이템을 산 건가? 아니 걸? 폭죽을 터뜨렸지 아 근데 몇개 많이 못 부셨어 46894몇개몇개몇개 몇 개, 몇 개. 뼈가 몇개 139개 139개 아, 할만해 뼈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부러질 수 있는 게몇개 없다는 거지 자 미호 아, 미호부터 가볼까? 이제 미호야 너는 어. 그냥 머리도 부셔버리고 턱 부셔버려 어? 나 진짜 못할거 같은데? 웬만하면 웬만하면 얼굴을 부수면 좋고 오, 났는데요? 는데요 <웃음> 자, 어디까지 올라가? 거기서? 여기서, 거기서? 아직, 아직 나 폭죽 남았다! 폭죽 남았어, 아직? 아폭어디까 폭죽 남았어, 아직? 폭 아직? 폭어 폭죽 어 아직? 쓰겠어. 다트까지? 다트는 빨리 마아가 <웃음> 떨어지는 거죠. 빨리 떨어지는 거죠. 야! <웃음> 야! 다이빙! <웃음> 아, 아 다이빙 슈니 근데, 근데 흙으로 떨어졌어 그렇지. 아. 어. 오케이. 몇 개인지 알려줘. 야, 137개. 돈 얼마? 6만점 야, 10, 미호가 더 많이 벌었네. 어... 자. 요기. 얘들아 이제 내 차례야 자 모두들 비키도록해 긴장되는데 이거 응급? 자 간다! 읍 여기서 한번난굴룰 거야 한번 굴러서 뼈를 충분히 부러뜨린 다음에 시작할 거라고 자뼈 부러뜨리고 오케이 좋아 한번더 여기서 오 떨어진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야 돼 어, 이거 느낌이 좋지 않은데? 느낌이 좋지 않은데? 너무 안 좋은데? 자, 아직 그래도 기회도 있어 폭죽이 나와있겠다고 했지 돌로 돌로 돌로 돌로 돌로 돌로 돌로 돌로 그거로 아! 고 폭죽? 어! 오. 아! 오, 오! 세상에! 오케이! 한번 더! 오케이! 오! 세상에! 무지개 무지개 어 뭐가 부러 뭐가 부러진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다트로 마무리를! 안 오우. 우와 얼굴 바, 방금 우와 백사님 6개 15만원? 엄청 많이 이런 치명상이 많다는 거죠? 거의 이 부분은 다 부러졌네 여기 다 부러졌고 얼굴도 살짝 다친 것 같고 그리고 뇌도 손상이 돼가지고 10만원 얻었어 우와. <웃음> 우와 우와 자 얘들아 내가 이긴 것 같네 이겨면 이번에는 침몰도시를 보여주지 침몰도시? <웃음> 자 침몰도시에서 한번 떨어져볼까? 중간층이긴 하지만 침몰도시라도 더 부실 수 있을 것 같아 자 가지야 어? 엠? 쫍! 가자! 어? 앞으로 있다. 쫍! 자 그리고 여기다가 벽 돌이 돌에다가 딱 그리고 건물에다가 건물 막 뻑! 오! 내 네, 치명상이 입었어. 자, 그리고 저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야. 아니, 가운데는 뭐야? 가운데로 들어가면 더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오! 와! 얼마나 더 부서지는 거야? 물이 무리구나. 좋아 무리다! 와 그리고 마지막에 물속으로. 완벽한 오! 엔딩이었다. <웃음> 오! 115개. 자 아, 어쨌든 이렇게 뼈가 부러지는 게임 해봤는데 애들아 재밌었어? 물론 음. 마지막으로 너네들이 뛰는 모습을 보고 끝내보도록 할까? 어? 야, 미안은 왜 모자밖에 안 남았냐? 다 부러졌어 얘는? <웃음> <멀리>? <웃음> <웃음> 자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<웃음> 구독과 좋 해주시고 저희는 이만 뼈 부러지러 갈게요 가자! 안녕!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해 주세요. 그럼 여러분들. 안녕! 안녕!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띵. <웃음> 안녕!